연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 자기가 연기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흔히 말하는 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에 쪼가 있다. 어, 사람들, 여러분들 그 주변의 친구들 보면 그 친구가 말하는 그 말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성대모사를 할때그 친구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한 연기자들은 연기 지망생들은 그런 쪼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연기자들이 쪼가 왜 생기냐면 대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은 해요 이 대사를 어떻게 말하고 어떤 감정으로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끊어 읽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쪼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 쪼라는 건 목소리를 바꿔서 연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미묘한 그 특유의 억양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정말 잘해서 이분을 캐스팅을 해서 방송을 시키잖아요. 방송 연기를 시키면 희한하게 연극조가 있어요. 그 연기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걸 연극조라고 하는데 되게 강하게 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부분에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방송연기를 하시던 분들을 연극무대에 딱 세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극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대사에 매가리가 없지? 왜 이렇게 대사에 강약이 없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기가 생활하던,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연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가 자꾸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연극무대에 섰을 때는 좀더 강하게 좀더 전달력 있게, 호소력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룰이고요 연극하시던 분들은 방송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대사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자기의 힘도 좀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기가 연습하던 대로만 실제 연기를 시키면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쪼를 없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가 대사를 칠때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치는 순간마다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하고 냉정하게 자기가 자기 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기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 녹음한 것들을 들어본 후에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판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자꾸 거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쪼를 없애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연기를 많이 보세요 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것에 급급해서 내가 대사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것만 자꾸 연습을 하시는데 사실 신인 때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단역배우들이든 조연배우들이든 많은 분들의 연기를 자꾸 보고 내 안에 그걸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는 것보다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더 중요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혹시 쪼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연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